맑은 하늘에도 유성우는 빛을 낸다. 유성이 빛을 내기 위한 첫 번째 앨범 오늘의 날씨는 맑을 테니 웃으며 맞이할 수 있기를 앞으로의 인생, 마지막을 장식하란 마디. 하늘은, 잡빛인 그대로. 속에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증오, 경멸,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조화로운가.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지나간 시간은 후회보다 추억으로 간직할게 너의 세상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을까? 우리라는 단어가 있기에 세상은 아직 아름다운 거야. 적어도 웃으며 보내줄 수 있기를